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G80 순정 전동 트렁크 장착입니다 G80과 같은 고급 세그먼트 차량의 경우 전동 트렁크가 없어도 SUV나 해치백 차량들처럼 무거워서 불편하거나 촐랑거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겟이 매우 뚜렷한 차량인 만큼 골프장이나 발레파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G80은 이런 상황들을 위해 전동 트렁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동 사양이 아닌 트렁크는 렛츠 버튼과 스마트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 위치한 버튼을 열수 있으며 클로징시 손으로 닫아야 합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순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유닛의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유닛에는 전동 트렁크 기능을 제어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양 렛츠 어셈블리의 모습입니다. 클로징 막바지에 부드럽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죠. 소프트 클로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유닛을 잡아줄 순정 브라켓의 모습입니다. 리벳을 통해 차체에 강력하게 고정됩니다. 전동 서양 유압식 쇼버의 모습이고요. 트렁크 리드 쪽에 달릴 순정 트렁크 버튼과 보조의 모습입니다. 배선은 G80에 맞게 사전에 미리 제작해 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G80의 경우 내부 트림을 손상없이 탈거하기 위해선 뒷좌석 시트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차종에 비해 작업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죠 리드 트림을 탈거하고요 브라켓 장착 전 마킹을 해 위치를 기억해줍니다 리벳 작업을 위해 홀 가공을 진행합니다 청소기로 잘 빨아들여주고요 리벳으로 브라켓을 강력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락킹 플로이드를 고정 볼트에 도포후 상착합니다 조보로 장착하고요. 파워드라이브 유닛 작업은 끝났습니다. 순정 브라켓과 수많은 알루미늄 리벳으로 튼튼하게 장착 및 고정되었습니다. 기존 레츠를 탈거합니다.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장착 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 라인을 따라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프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배터리를 연결 후 진단기를 이용해 코딩을 시작합니다 코딩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트렁크가 쾅 하고 재빠르게 닫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완성되었습니다 트렁크를 개폐해볼까요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작동하네요 전동 트렁크 오픈시 트렁크 리드 버튼과 스마트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 위치한 버튼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클로징시 리드에 있는 버튼과 운전석 좌측에 있는 버튼으로만 실행이 가능하죠 순정사양에선 스마트키를 이용한 클로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작동시 소리를 들어볼까요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단차도 없고요 운전석 옆에 있는 트렁크 버튼으로 클로징시 트렁크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스마트 키를 통한 트렁크 오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을 때만 오픈이 가능하죠. 이상 제네시스 G80 순정 전동 트렁크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